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상승률이 아주 족보였던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철강 관련된 종목이 상대적으로 다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퍼가 이제 계속 낮아진 상태가 된 종목들이 이, 대부분 이 철강주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철강주 저평가 받고 있는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주 저평가 종목들 중에서도 어 대장주를 보자면 이제 휴스틸, 키스콜딩스, 포스콜딩스 그래서 어이 철강주에서는 이 지주사들이 상당히 어 이제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런 그 강관기업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세아그룹 쪽 강관관련된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휴스틸 어 이런 기업이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철강주의 상승의 배경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철강생산저탄소화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천 동국세아, KG, 대한아주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어 또이 이 중국에서 이 금리를 낮춘다는 남춘은 지원책을 피면서 아무래도 이 건설경기가 좀 살아날지 어 이런 기대감으로 철강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히토류 제한 관련해서 구리, 비철, 금속, 니켈, 어, 이런 철강주들이 다 요런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이 어, 지금 전쟁, 우크라 전쟁을 1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또 그러는 어, 이런 이유로 오늘 기계주, 건설 기계주 복구 관련한 우라쿠, 우, 우크라 복구 관련된 건설, 기계, 철강 모두 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조, 이 내용은 이제 북미 에너지용 강관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 지난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우크라가, <웃음> 러시아나 이 우크라가 자원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이, 이 북미 쪽에서 에너지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세일가스 부터 시작해서 뭐 유정용 강관 쪽 이런 수요가 이제 급증 했다는 어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강관주들이 연일 그 상승하고 있고 실제 실적도 이제 계속 좋은 호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아래에 있는 어 철강 저평가 돼 있는 철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KG가 이제 두배 수준, 세아 제강 지주 두 배, 휴스틸 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어, 높은 놈은 이제 PBR이 높은 놈은 이 KG가 0.73배, 평균 이들 평균 PBR은 0.78배입니다. 퍼의 평균은 10배고, 평균이 다 보시면 이제 낮죠. 어, 끝으로 가면 이제 동일이나 이구아주 같은 경우가 어,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같은 쪽 구리 관련된 쪽이 좀 어, 밸류를 좀 높게 받고 있고 나머지 이제 대표 철강주들 뭐 중소 철강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0.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장주 휴스틸 강관 쪽이죠 또 세아 강관 쪽입니다 이 세아 쪽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 새하 특수강부터 세아베스트 이런 세아 쪽또뭐동국제강는이 대표적인 우리 철강주 철강 대표주고 뭐 철근 관련 또 칼라 강판 또 현대비엔지 같은 경우 써스 니켈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니켈 쪽뭐 이런데 구리 쪽 각종 이제 이런 히토류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까지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이제 영풍이 12만 원을 벌, 벌고 있습니다. 퍼는 6배 수준이고, 시총이 이제 동국이가 1조 3천억, 영풍이 1조 2천억, 그래서 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요러, 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중소기업 정도 되는 어뭐 4천억 대, 천억 원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배 같은 경우가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또, 하이스트리 같은 경우, 요 정도가 이제 천억이 안 되는,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PBR이 가장 낮은 놈을 보시면, 이제 키스코 고려, 얘가 이제 0.3배 수준, 이 평균의 절반치 정도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 부채 비율이 낮은 놈은 DCM이 이제 16%대, 상승률로는 오늘 이제 4%, 얘도 이제 칼라 간판 쪽 관련, 현대 비엔지나뭐 이런 쪽, 아주 움직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히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코홀딩스 주도주죠. 여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 지주사지만 뭐 철강 쪽에서는 뭐 지주사 할인보다 오히려 더이 상당히 좋은 일반 사업회사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철강의 지주사입니다. 얘는 주요 사업은 철근. 단조 제품 쪽 철근 사업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KG 얘는 이제 석도 강판, 내경 강판 쪽이고 KG 스틸이 공매도가 또 기승을 부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 이 공매도를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에서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려 그러는데 어, 어디 이제 더 빠질 구멍이? 어, 있다고 보는지 여기서는 이제 계속 공매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 공매 세력이 최근 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어, 영업 전, 전년 대비 31% 이제 감소한 이런 실적을 내놨지만 어,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아 제강 지주 얘는 세아 제강의 지주사입니다. 강관에서 89%의 매출이 나올 정도로 강관의 이제 비중이 많죠. 쇠아 쪽은 다 휴스틸 이놈이 뭐 아주 뭐 저평가돼 있는 기업입니다. 또 미국 공장이 이제 앞으로 또 생산을 개시하게 되면 앞으로 또 기대가 좀 되는 또 강관만 단일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휴스틸 연일 이제 상승하면서. 전에 찍었던 이 고점 때죠, 이 작년 9월에 최고가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세아제강, 동국이 어, 얘도 뭐 이렇게 지금 20, 200일선이죠, 이거 장기 200일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 b 엔 g 얘는 스테인레스 냉연강 얘도 지금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안재가 철근 관련인데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재료비 상승으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철강 관련주들은 실적이 이제 좋은 실적이 오히려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조에도 마찬가지입 지주사지만 뭐 흐름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불이 관련된 이구산업. 얘는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틸. 얘도 컬러 강판 쪽이죠. 얘도.